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냥냥 때리네 이게 몇성짜리니? 이게 몇성짜리야? 5성각이니? 야, 우리 유튜브 준형도 반가워요 7 0랩자 여러분 4.5성입니다 4.5성 4.5성인데 지금 어중간한 캐릭을 냈죠 지금 도피 패밀리 어허 고면볼수록 애매하네 야 이거는 아예 아예 걸러야되는 뽑기잖아 베이비5는 좀 때리는 맛이라도 좀 있었는데 하비형이 드디어 원바로 캐릭터로 나왔네요 하비도 나왔어? 슈거 나왔어? 완전 별로예요 아.. 세뇨로 별로예요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솔직히 베르고르기 됐다고? 베르고는 좀 봐줄만하지 온몸을 폐기 돌릴 수 있잖아 베르고는 베르고는 괜찮지 내가 내가 쓰고 있는 캐릭터 사실 너 지금 세뇨르가 나갔다고 하는 거야 야, 이게 나갔다고 하면 좀 슬프지 않냐? 어 진짜 뭐가 없는데? 정말 특별하지 않은 캐릭터네요 야 세뇨루가 나 닮았다고 그러는건 이거는 거의 욕 아니니? <웃음> 뭐야 이게 와 이게 뭐야 야, 스킬 완전 최악이야 스킬 정말 별로네요 아니야 이거는 거르는 캐릭터죠 여러분 괜히 그냥 신기하다고 뭐 세뇨르나 뭐 베이비5 뭐이런 거에 절대로 다이아 쓰지 마세요 이게 절대 안 돼요 그치 베이브5는 스킬이 화려해서 보는 맛이라도 있어요 어 이게 뭐야 진짜 맙소사 아니 이런 캐릭터 진짜 왜 내는 거야 이거 뭐 사실은 뭐 더블 필요도 없죠. 아 진짜 애매하다 애매. 해 이거 봐 4.5 성이 그러니까 와포르한테 딜도 안 들어가는 거야. 이제 세뇨르보다는 베이비 파이브 좋죠. 오늘 베이비 파이브 올렸죠. 1대100 영상 참고해 보세요. 비교가 정말 많이 될 거예요. 아 정말 비교가 많이 된다 뭐 스피드나 이런거 다 봐도 비교 정말 많이 되고 나는 베이비5가 일정거리 놓고서 막 따발총 막 쏘는게 진짜 좋더라고 그게 5성이어서 딜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먼 거리에서 쏠수 있는게 정말 괜찮았었어 다음 캐릭터는 뭐 나올까요 지금 요거 사이즈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다음 캐릭터로는 아... 애매하기는 한데, 내가 봤을 때, 내가 예상하는 다음 캐릭터는 도플라밍고 간부 시리즈로 한 명, 하나에서 두개 정도는 더 나올 것 같아. 예를 들면, 피카나 디아만테 근데 디아만테가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. 와, 이거, 이거, 크로커다일도 못 잡겠는데? 딜안 들어가네, 크로, 크로커다일한테. 이것봐, 딜이 안 들어가네. 아유, 우리 리더미 딱 보니까 이거 크로커다일한테 죽을 사이즈인데, 그냥 죽을 게 마음 편할 것 같기도 하고, 왜 너무 별로지? 아, 이런 거, 이거는 다이아 진짜 한 개도 넣으면 안 돼. 이거는 진짜 아니다. 아, 그냥 마음 편하게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, 리더미 안 죽어? 죽네! 79명, 75. 야, 레벨 70짜리가 크로코다일한테 쓰러지네.